불랑수도 자유롭게 설치 못하게 한다? 이게 나라가 이런 데 나라가 있을 수있습니 상식 맞는 들입니까? 이게? 공경한 겁니까? 공경 한겁니까 공경 정의 상식 백날 끄더라 뭐합니까? 이거? 정말 국민 여러분 정신똑바로 차야될 것같아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중성렬이 같은 이런 사람은 물론 진영대 결로 해가지고 정체를 위해서 어, 그냥 윤석열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이유는 저는 잘못된 겁니요잘못되면 바로 잡아가지고 대통령을 시키래.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굉장히 경험을 아... 그 갖고 있습니다. 저 안되면은 약근의 대통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 진정으로 아... 오수를대표한다사 그리고 아... 윤석열 캠프에 정간대책위원회를 아... 11월 5일날 국으로신청 됐는데 지금 오늘로 말이죠 20일, 20일 동안에 정본대책위원회도 구성 못한 이런 우유국을 한 대통령이 어떻게 그 특정한 국정을 이끌어갈지 저는 굉장히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 의몇 명을 보더라도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합잡이될 주동자들 위주로 돼있고 그 다음에 2030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는 완전히 무시의 국회 정치인으로 준비 있습니다. 거기서 무선 국민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꿈을 갖고 하다. 국민들이 진짜 학생에서 정말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니 아니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종료도 안, 안 하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런. 자기도 나중에 한번 그래 대보라 그러세요. 제가 똑바로 보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좀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들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저화할때 어떻게 하는지는 똑바로 볼 겁니다. 지금도, 이도 그 대통령이 지금 한, 약한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안장을 못 해가지고 말이야. 어떤, 하도 어뭐 전에, 네, 사찰에 임시, 임시로. 오시고 있다는데, 이게 네.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나쁜 이야기를 안 들으겠습니다만, 하여튼, 잘못된 일로, 한여튼단단 그, 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원을 모르겠습니까? 조그만한 표정 하나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묘소가요, 300평이면 300평, 300평. 안장급의 3평이 3평, 그러니까 초호화판 묘조를 성력체로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을 대중인도에, 그게 그 말이야. 민의힘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계그 가서 참가하고 말이야. 반등 정통보수당에 우리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도맛있셨는데 그건 안 한다. 이게 도대체 이승수 있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표가당 후보로 선출되어 가지고 첫한 후보가 뭡니까? 당연히 이승만, 박진희 대통령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데 보아가을 갔어요. 김대중, 어? 노무현 여수부터 찾아가자. 맞습니다. 또, 또. 월팔 며칠 찾아가자. 맞습니다. 도대체 뭐 그리고 박진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노소 아직까지 안 갔어. 그리고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박근혜, 박진희 대통령 단심 104년이 었는데 그건 중간 개인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라는 면접이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오조의 대통령 후보라고. 해야지 있습니까 여러분. <목소리>